얼마 전에, 시골을 다녀왔는데, 저희 외숙모를 만났어요. 외숙모랑 이렇게, 딱 우리 그, 내, 내 나이 또래 우리 형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다 있었는데, 외숙모가, 그,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. 막, 자, 누구, 얼마, 누구, 누구, 이러고, 우리 형도 딱, 어, 이렇게, 누구, 이렇게 주고, 제어를 딱 보시더니, 그래, 너도 자, 너도 용돈 이러고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도그 뭐. 용돈 지금 제 핸드폰에 잘 보관 중이에요 쓰지 않고 저축 잘 해가지고 어, 메이플 캐시하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축 잘 해가지고 페이플 캐시한는데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떻게... 여러분들 지금 다본 집으로 가고 계십니까? 이렇게 가족들 만나고 와가지고 본 집으로 이... 영상 보시면서 어, 즐겁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도착했다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제 꺼도 돼요. 도착하셨나요? 여러분들 집이에요. 아, 방금 도착해서 씻고 쉬고 있어요.